안녕하세요.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사륜 오토바이 동호회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상해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7나 69559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원고 A 또는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부터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 전 알리의무 사항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 A와 망인에게 제시한 질문지에는 이륜 자동차 운전 여부에 대해서 밝히도록 되어 있는 점 자동차관리법의 관련 정의 규정에 의하면 위 사륜 오토바이가 이륜자동차에 포함될 수 있으나 위 질문지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범위를 정한다는 취지의 안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문헌상 바퀴가 두 개인 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인식하여 사륜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파악할 여지가 충분한 점 자동차의 바퀴수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원고 A와 망인 입장에서는 사륜 오토바이는 바퀴가 4개여서 이륜 자동차보다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고 사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피고에게고지해야할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을 제1 내지 4호 중에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원고 A 또는 망인이 이 사건 본 예약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고지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. 따라서 원고 A 또는 망인의 고지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통지의무위반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입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